이 신발을 신이 주신 닭발 사장님이 주셨어요 요즘 이제 하는 거잘 보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아 근데 저는 하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비펠라 과연 복구 가능할까 지금 뭐 굉장히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먹었거든요 근데 빈티지한 감성을 살린 상태로 복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비펠라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비펠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기다리던 게 왔습니다 네. 근데 앞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아,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네. 일단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이 주신 닭발 네. 그 사장님이 또 제가 신발 좋아한다고 네, 브레드하고 뭐 유니온까지 주셨거든요 그 유니온도 조만간 이제 복각 그 영상 한번 올릴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브레드 어떻게 복각이 됐나 보시죠 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게 94년도 모델이거든요 94년도 조던인데 보시면은 94년도 조던은 요 앞에 스우시 있잖아요 이 스우시가 가죽이 아니래요 그냥 비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위에 이쪽 있잖아요 이쪽 부분도 가죽이 아니래요 네, 잘 보시면 그래갖고 크랙이 엄청 생겼거든요 여기 크랙이 엄청 있습니다 네. 비펠라 소장님이랑 얘기를 한 결과 저는 어 수선을 많이 안 하기로 했어요 사실 뭐 색칠도 어느 정도만 빈티지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또 소장님께서 제 의도를 아시고 아예 하얗게 안 해주셨어요 누렇게 빼주셨거든요 저는 되게 빈티지하게 이거를 신고 싶었어요 네. 이게 뭔가 옛날 네. 옛날 스니커즈 빈티지 스니커즈로 되게 신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컬러도 이렇게 빼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딱 오래된 조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조던 마크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얇습니다 뭔가 그냥 차여있다 라고 생각이 안되고 그냥 찍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인쇄되 있는 느낌? 저는 요즘거보다 이게 훨씬 좋은것 같아요 오리지널리티도 좀 있고 그리고 94년도가 이제 피펜이 이것도 한번 신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네,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수선했냐 뭐 보시면은 소장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요 에 이쪽 부분이 아예 다 터졌었거든요 네. 이쪽 부분이 다 터졌었는데 이 안에다가 아예 원단을 새로 대서 아예 완전히 접착을 다시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바닥 섰어요 이쪽도 원래 다 잘렸었거든요 가죽이 어, 소장님께서 아무리 다른 가죽을 대체를 해도 이 질감은 못낸다고 이 가죽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그리고 뜯었을 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었 DM이 왔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망가졌다 신발이 그래도 일단 나는 복원해낸다 라고 하면서 DM을 한번 주셨는데 네. 이거를 복원해내요 아웃솔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에가 다 나갔죠 지미창이 완전히 경화가 진행이 됐고요 이 경화가 진행된 것 같은 경우에는 미창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딱딱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부모가 네, 딱딱하게 네, 날아갔습니다 원래 94년도 모델은요 이걸 사실 제일 안 갈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게 보시면은 뭐 여기에 지금 뭐 품번이랑 뭐 이런 거다 달려있고 잘 보시면 여기에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 안쪽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장님께서도 아 이거 안에가 많이 해지지 않았으면 은 이거 쓸 텐데 이거는 지금 사용을 재사용을 못할것 같다 여기가 없어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념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서 지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보관 중입니다 어 일단 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박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또 회장님께서 이렇게 박스도 챙겨주셨습니다 일단 보면은 오 저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더럽게 까진 거 있잖아요 전 여기가 이렇게 더럽게 까진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요 느낌이 이느낌에 가죽 다해 지고 구겨 지고 이렇게 해 진거는 진짜 되게 막 데미지진이나 이런거에다 신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비펠라 소장님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브레드 선물로 주신 우리 신이 주신 닭발 홍대 신이 주신 닭발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되게 행복하네요 사실 이게 새 걸로 94년도 브레드 모델을 사려면 돈을 꿰 줘야 돼요 그런데 이 94년도 모델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수리비만 냈으니까요 <웃음> 거의,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저받았죠 사실 브레드를 네. 어,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네, 그리고 브레드는 하나 갖고 있고 싶었거든요 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94년도 모델이 아코가 기존 조던이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공연용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실제로 뭔가 여름에 저는 이제 여름에는 좀 빈티지 진을 많이 입거든요. 데미지 진이나 그런 거 입을 때딱 신고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끈은 확실히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조던 고무꾼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네, 조던 고무꾼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지금 고무꾼 다았거든요아 이게 확실히 고무꾼이 신고 벗기가 신제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조던 신으시는 분들은 꼭 고무꾼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조던 브래드 복원된 영상이었습니다